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.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. 안녕하세요 명품 수인 에이미조 프로입니다. 아이고 이 인트로를 이렇게 옆에서 듣게 되네요. <웃음> 네 오늘은 에이미조 프로님과 함께 어 이제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에미저어 프로님께서 지난 2주 전에 이제 피검사 해주셨죠? 네네 저희가 일부러 좀 아프게 했는데 괜찮으셨어요? <웃음> 아니 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 저는 되게 멍이 잘 드는데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? 네, 어, 네, 너무 다행입니다 <웃음>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가 뭐가 있으신 거 있으세요? 어...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항상 피검사 결과를 볼때왜 떨리는 거죠? 걱정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뭔가 이렇게 성적표를 받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<웃음> 네. 피검사도 피검사지만 이거를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음.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. 음. 그리고 검사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들을 이제 결정을 해서 액션 포인트들을 잘 잡아드리는 거가 이제 내과의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됩니다 그러면은 알아볼까요? 안 그래도 골프 선수시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타민 D 혈중 농도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네. 어,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, 30에서 100까지가 정상이고요 보통 이제 30 이하 아니면 20 이하 이렇게 되면은 골다공증에 굉장히 취약한 이제 상태에 되기 때문에 언제나 비타민 D 혈중농도는 적어도 한 60에서 80 정도로 아... 예, 놔두는 거가 굉장히 좋고요 그럼 보통 선생님이 보신 환자분들 비타민 D는 어느 정도 평균으로 나와요? 한 20에서 25 정도가 가장 흔하게 보는 아... 수치예요 골프복 입으시고 이제 <웃음> 나 골프 좀 친다 라고 <웃음>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제 피검사를 해드려도 어, 좀, 의아하게도 한 26, 21 정도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. 어, 진짜요? 네. 네. 저도 그 부분 사실 많이 걱정됐어요. 햇빛에 <웃음> 정말 많이 있긴 한데, 혹시 네. 막 모자르다고 하시진 않을까. <웃음> 그러니까요. 안 그래도 저희가 피검사를 해보니까, 프로님은 36이 나오셨어요. 어, 겨우 넘었네요. <웃음> <웃음> 다행입니다. 그래서, 그,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비타민 D를 따로 드시고, 이렇게 36이 나온 건지, 아니면 따로 드시는 건 없이 그냥 일상 생활 하시면서 햇빛으로 막 이렇게 나온 건지? 네, 저는 건데요? 요즘에 한동안 서플리먼트 비타민 이런 걸 너무 안 먹었어요. 아, 그래서 그렇구나. 안 먹고 햇빛만으로. 오, 네, 와, 이 정도면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. <웃음> 그리고 이렇게 피부도 이렇게 좋으시고 아, 정말 네 밝고 미인이신데. 네그 보통 이렇게 한국인들은 햇빛을 오래 쐬도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정상 범위로 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몇 시간 쬐야 돼요 원래? 근데 지금 아무리 이렇게 햇빛을 오래 쬐더라도 이제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피부 노화도 아, 있고 네. 또 피부암도 걱정되기 때문에 정상 수치로 맞추기 위해서 햇빛을 쬐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른 리스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이제 경구 복용을 하는 음... 알약으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. 그러면 멀티비타민 이런 것만 복용을 해도 돼요? 아니면 비타민 D를 따로 먹어야 돼요? 어, 요새 안 그래도 멀티비타민에서도 비타민 D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점점 이제 함유 양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.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봐요. 음... 그래서 비타민 D는 따로 챙겨 드시는 게 좋고 적어도 어, 5천 유닛 정도는 네, 5천 유닛 정도는 매일 같이 동의해 주시면 되고요. 제가 너무 말만 혼자만 해 하나요? 아니요. 너무, 너무 재밌어요. 저저막 경청하고 <웃음> 있어 경청. 너무 재밌어요. 많은 분들이 또관심 있어 하실 그 피검사 결과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음... 있잖아요. LDL 콜레스테롤이요? 네. 와 그러면 서좀 많이 오르긴 너무 했네요.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왜 콜레스테롤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, 내가 왜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피검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저번 시간에는 제가 어, 굉장히 많이 배우고 <웃음> 골프 초년생인데 <웃음> 굉장히 잘하셨어요. 가르쳐줘서, 아, 아니, 아니에요. 아, 그, 궁금하시다면 이제 에이미조 프로님 그 채널에 가시면 같이 저희가